특별히 이제 이 물건은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담보물건 채무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어떻게냐?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 1 0 1 6 6번 영천시 도남동 609번지의 공장입니다. 땅이 942평, 건물이 210평, 감정이 7억 1,692만 원, 두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4 5 5,129만 원. 이 물건의 위치가 어디냐면 영천 시내에 있습니다. 영천 시내에 지도해 보면 가운데 강이 보이죠. 이강 건너편 동네가 있고, 강 바깥쪽 동네가 있습니다. 영천이 원래 강 안쪽 동네만 옛날9 부시가지고, 강 바깥쪽은 이제 신시가지인 그런 택인데,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걸 바로 영천 시내에, 시내에 있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물건은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 이제 이 물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공장은 원래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사이가 가장 새롭기가 좋고, 전국적으로 이런 공장들은 조금 모질라는 그런 편입니다 이거 지금 말이죠. 210평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최소한 한 300만원 정도는 받습니다. 임대료를. 1년료 3600만원 이상. 이게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10%가 더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공장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채무자 주식회사 비엔이죠.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좀 이상해요. 유치권 취지에 신고서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사비 한개 있다, 1,900만 원. 그래서 말하자면 채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가 유치권 신고를 갖다하한 경우에 유치권을 없애야 될까? 어떻게 없애느냐? 이건 부동산지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예,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신청인 경락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b n 영천시, 도남동.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점유를 풀고 그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사실관계,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기원 2020 타경 101669 부동산 임의 경매 계류 중 이를 매수하여 2021년 11월 30일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정당한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결제목록 기재부동산의 소유자이면서 유치권자 주장하며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리적 실체적으로 피신청인은 유치권을 얻습니다.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부존재한 법리,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라 규정하였습니다.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였을 때 하나여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이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자신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이 유치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배착되어야 합니다. 결어이 사건 건물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대제를청고하오니 민사집행법 제 136조 제 1항에 따라 신청인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가장 그 포인트는 뭐냐? 여기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민법 320조는 매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0조 1항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민법 320조 1항이 유치권을 설명한 그런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런데 주식회사 비행 같은 경우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까? 자기 것을 점유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죠.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유치권을 만든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자가 뭐 유치권 비슷한 걸 주장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런 거는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이 사건 팁을 보십시다이 공장은 영천 시내에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이제 토지의 공시지가도 최저 매각 가격보다 높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2014년에 한번 경매가 됐습니다. 예, 7억 2천만 원 낙찰했습니다. 을 그런데 7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게 7년이 지나서 지금 뭐 3억 몇 천만 원이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7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옆에 공사까지 같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 한 2분의 1 정도 가 됩니다, 거의. 분할하는 지금 채석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7년 전에 낙찰가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임대가 쉬우면은 매매도 잘 됩니다.